서양이리즐줄알았어 제발 하지말라고 차갑게 고떠나가말라고 너를 떠나가고, 너고너는떠나가라고너 a my l 뚝 부는 거라고 깨닫아 돌아올 거라고 바쁜 마음을 위로해 보지만 점점 멀어져도 너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내가 더가여 나의 눈, 다른 나에도 다른 누군가 만나도 나는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나지. 사랑했었다면, 나를 사랑했었다면 가는 길에서라도 한 번쯤은 돌아봤죠 이거 하나만 알고 가, 이말 하나만 듣고 가